안녕하세요. 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, 원샷맨입니다. 차! 오늘은 마이너스 영화 4도네요. 어쩌면 좋아! 아! 영화 4도인데, 날씨가 추워진 만큼, 오늘은 이어는물을 원샷해보겠습니다. 차! 아, 아 머리 지끈지끈거려! 아이 추운 날에, 제 어둠물을 얼 온전한 다음에, 오늘까지 씹어 먹어버렸습니다. 예? 다음에는 더 시원하고, 더 야물딱진! 그런 원샷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!